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같은 패턴의 영상이 지루할까봐 새로운 게스트분께서 개발자 편지를 읽어주실겁니다 어, 재미삼아 부산 사투리 버전으로 한번 해봤구요 새로운 도전이니 이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신 읽어주는 여자 대인여 다리에요 오늘은 6월 11일 새로운 개발자 편지를 대신 읽어드리러 왔어요 총 10가지의 개편 및 개선 사항들과 지난 업데이트 이후 발생했던 PVP 밸런스 이슈에 관해 어떤 것들이 생기고 다음 주에 업데이트 되는지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월드보스 일반전 추가 월드보스의 참가 확대를 위해 전투력 순위에 따라 1위에서 50권은 서버 대표 51에서 100위권인 일반전으로 진행합니다. 기존 월드보스와 똑같고 일반전에서는 승리 서버 버프가 따로 있지 않다고 하네요. 두번째, 차원 난투전 일반전 추가 월드보스와 마찬가지로 난투전에서도 일반전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1위에서 100위권이 대표전이 되고 101위에서 200위권이 일반전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보상은 승리서버, 패배서버 보상과 개인순위보상이 지급되는데요. 대표전하고 같은 보상은 아니겠죠? 본인의 순위가 궁금하시다면 메뉴에서 캐릭터, 내 정보에서 순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음오링님은 200위권에도 못가네요. 좀박시게 해야겠어요. 세번째, 게이트 컨텐츠 추가 신규 길드 던전 수련의 섬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길드 던전과 다른데요. 일주일에 딱한시간만 플레이 가능하며 길드 의구렙부터 다섯 개의 던전이 차례로 열린다고 합니다. 각던전에선 리스폰 시간 30분짜리의 네임드 몬스터가 등장합니다. 어떤 보상을 주는지 적혀있지는 않네요. 던전은 열고 닫고할수 있으며 대장, 부대장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드원 누구나 수련의 섬 충전권을 통해 플레이 시간을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몽틈 충전이랑 같은 방법으로 나오겠네요 매주 월요일 0시에 주간 플레이시간과 충전 횟수가 초기화됩니다 그 밑에 몬스터 소환 아이템이 추가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수련의 섬에서만 얻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해당 몬스터를 소환하면 30분마다 젠이 되는 것 같네요 네 번째 특수네임드 드랍률 변경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바로 격전지역 황혼의 땅에서 특수네임드 처치시 기여도 1등 유저의 소속 서버만 드랍이 가능하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격전지역은 오만의 평야 좌절의 숲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서버간의 쟁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네요 확실히 루나트나 쪽은 싸우라고 있는 건데 생각보다 쟁이 별로 없었죠? 다섯번째, 성물 쟁탈 참여 보상 추가 성물 쟁탈전에서 참여시간 서버킬 또는 도움을 준 횟수 성물 쟁탈 시도, 성물 쟁탈 성공, 횟수한 횟수 등을 고려해서 참여 보상이 따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참여 보상은 쟁탈전 종료 후 우편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 어떤 보상을 줄지 궁금합니다. 여섯번째, 신규 장비 추가 하급 전설 장비 제작식 추가 상급 영웅 장비 지판슈를 하급 전설 장비로 업그레이드하는 제작이 추가되는데 상급 영웅 장비를 일정 단계에서 강화하면 업그레이드 재료를 소모하여 전설 장비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업그레이드 재료는 사냥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고 기존의 엘등 장비 재료 얻는 거랑 같을 것 같은데 먼저 추가될 장비는 방어구 제작식부터이고 추후에 무기 장신구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특화 세트 기존의 스킬 세트와 특화 세트가 전투 세트라는 기능으로 통합되며 전투 세트에 따라 스킬과 특화가 동시에 변경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기존의 스킬 설명창과 특화가 한 개로 합쳐진다 뭐 그런 소리 같네요 여덟 번째 pvp 설정 기능 그냥 타 서버 적대 길드 온 오프 기능 추가와 길드 이름만 표시 가능하도록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코스튬 얼굴 장식 옵션 우리 많은 유저분들이 요청해주셨던 3000잼짜리 코스튬 안경 이 안경이 얼굴 장식으로 분류돼서 가리기 기능이 되도록 수정했다고 합니다 열 번째 채팅창 기본 탭 개선 채팅에 기본 탭 있죠 여기도 이제 원하는 것만 볼수 있도록 수정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6월 9일 업데이트 이후 PVP 밸런스 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기존에 회피 막기가 떠야 했던 전투력 차이가 딜이 잘 들어갔던 거죠. 100만대 투력도 60만 투력 두세 명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정도였죠.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회피 막기 이렇게 떠가지고 오히려 반격기에 당하는 수준인데 이 현상으로 잠수함 패치를 한 것이 아니냐 등등 여러 얘기가 있지만 요약하자면 PVP 일부 개선 예정 중 의도와 다르게 먼저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 그냥 실수한 거죠 사전 안내 없이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올렸어다 현재 변경된 PVP 개선은 대규모 pvp 전장에서 조금 더 재미를 느끼도록 밸런스 조정이 됐다는 거였는데 기존에 어느 정도 추력차가 생기면 절대 데미지를 줄수 없어서 재미를 못 느꼈던 방향을 개선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했던 방향인데 드디어 이루어진 것 같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투력의 강함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전투력 차이 간의 데미지 보정을 적용해서 그 강함은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적용돼 버렸기에 다음 업데이트 적용 때 아마 전투력 보정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후로는 더 꼼꼼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사전에 안내드리지 않았던 내용이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개발자 편지가 마무리되었네요. 새롭게 PVP 방향이 바뀌는 V4 어떠셨나요? 아래 댓글에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적어주세요 그럼 이만 대신 읽어주는 여자 다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바이바이